시엔 생일은 2회차야? 왜냐면은 시 N 이가 인생 2회차라가지고 아... 인생 2회차입니까? 시엔이 &E 늙었어? 응 음. 형님이야 시엔 <웃음> &E 형님 틀딱이야응아캐빈아예 음. 형님 네, 방송에서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아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형님 시엔 &E 형님 어어 어, 그래 비소라 인생 2회차인데 왜 아직 집이 없어요? <웃음> 집값이 아, 더 빨리 올랐어 분명 <웃음> 1회차 때랑 집값이 많이 다르다 언제까지 가야 돼? 그럼 어, 누구야? 인생 4회차 <웃음> <웃음> 가레마스터 어, 난 저기 못 가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너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자꾸 담비 프레임을 씌우는 거야 진심으로 <웃음> 얘기하는 건데 하루에 두 값씩 피우는 사람도 누나보다 목소리가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누나 응? 옵티머스 프라임 알아요? <웃음> 아이씨! 너 o 잖아아 m u 는데 r i m 잖아 <웃음> 옵티머스 프라임 때문에! i 이 I am Optimus Prime. I am o p t 봐 m u s Prime. I am Optimus 어 r i m e I am 뭐 p t i m u s Prime. I am Optimus Prime. I am o p t i 가 아, 아, 어? 아. 아. 뭐하자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아! 어 됐다!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아니 돼지를 들고 외기를 타라고? 돼지를 이 사이에 딱 걸고 이렇게 만세 어좀 넓게 잡으면 딱 되지 어 됐다! 그렇지! 우와 이게 진짜 되네? 돼지는 살려야 돼 형은 오. 죽어도 돼 우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어떻게 담아? 아이 비싸! 핏으로 <웃음> 핏으로 <빛으로, 웃음> 아니야 핏으로 놔놔놔놔놔놔놔놔너 죽어 달려, 죽어 달려, 죽어 달려, 죽어, 달려, 죽어, <웃음> 죽어 죽어 죽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할수 있어 야, 이걸 놓칠 것 같아 이걸 놓칠 것 같아 내가 야제 떼어내 어 됐다 됐다 오케오케 이이아아아 <웃음> 어, <웃음> 어, 됐다 봐 같이 살수 있잖아 아왜 <웃음> 안가? 왜 안가? <웃음> <안 가>? 돼지 <웃음> 데려왔는데? 돼지가 설마 2D까지 타면 가나? 전체 인원이 다 타면? 그런건 아닐텐데 폴폴에 그렇게 좋은 게임이었어. 애가 좀 찾아보고 오자. 저기 디저트 그릇에 도라이몽이 원래 있었나 얘가? 어? 어? 얘도 움직인다. 오. 역시. 같이 태워야 되나 봐. 어, 같이 오. 태워야 되나 봐. 돼지랑 도라이몽이랑. 내가 라미를. 그렇지. 어. 와 우와! 우와, 엄청 빨라. 야야야야야야. 야 무지개 빨라. 어기요 선장님. 우리 <웃음> 니! 선장. 울 <우>, 울지마. <웃음> <웃음> 울지마 마구야. <웃음> 야, 시애이 생일 길다. 음. 이츠마죠. 지루하이. <웃음> 지루내생일 지루하다고? <웃음> 나, 진짜, 나 진짜 엄마한테 다잃을 거야. <웃음> 아니 이거 재밌어, 바퀴 오른쪽 바퀴 사용 불가. 자유 <웃음> <웃음> 아, 연비우나가 잡았음. 머리 아, 왜? 오우. <웃음> <오, 오>, <웃음> 리 <오> <�ars recovery> 박사님 정말 기계음이 나십니까? 보기 안 좋습니다 판매를 끊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박사님 자김준식 칭찬 세가지 어? 준식이는 키가 크고요 모델 핏이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좋습니다 세번째 다시 <웃음> 칭찬을 골라 받아? 첫번째 두번째는 괜찮은데 세번째 다시 아, 아니다 첫번째 두번째 같은 얘기잖아 두개 더 다시 똑똑하고요 생각이 음. 깊어요.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네. 세 번째 다시 고지식하다는 거야요 그러니까 틀딱이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고지식하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빨리 저장 안하면 컴퓨터 없다. 두 번째 지금 저장 안하면 내가 진짜 CPU에 혓바닥으로 구리스 되시함 했습니다. 됐다. 진작 할 것이지. 아, <웃음> <웃음> 이거 그네야. 그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우와! 아, 이거, 이거 약간 위에다 봤다. 무게를 아. 맞춰야지. 근데... 다들 캐리비안 해적 본적 있지? 어, 빵빵 그처럼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야 이번 턴이야 이번 턴이야 지금 아 이씨 나만 쉐, 뛰었네 <웃음> 하나, 하나 보내고 오케이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연비야 어 오케이 지금 지금 예 그렇지 여기서 이제 돼지 얼굴을 밟아준다면 돼지 얼굴밟아는데 어 살았어, 연비야. 너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연비야 여기서 가면서 앞으로 정면으로 가면서 점프해봐. 오케이. 근데 그 앞에 세이브가 없어요? 어 없어. 야, 아, 어제가. 어 연비야, 연비, 연비야. 연비야. <웃음> 뭐한 거야? 나 여기 어디야? 이거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세이브가 없네. 우와! 야이 되나? 되나? 제발. 제발. 와! 그거 응. 흔들고 있어요, 누나. 계속. 지금 연비 거의 바이킹 수준이라서. <웃음> 어, 아 어, 너무 무서워, 근데. 못 잡을 거 같아. 너 봐. 월미도에서 알바 했니? <웃음> 아, 월미도네강화소 그렇지. 아, 어, 되게 잘 흔드는데? <웃음> 어, 오셨어요. <웃음> 나 흔들어 드립니다. 역시 흔드는 거 하면 연비지. 우리 그래서 가장 잘 흔드는 사람. 응. <웃음> 오. 됐다. 자, 여기서 딱 해서 라작 줄 휴점까지 그냥. 아우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모자라 CP 하자 이번 판은 CP 파는. 하자 어 이건 안돼안돼 왠지 이거 다음이 끝일 것 같긴 한데 끝났는데? <웃음> 이렇게 끝내면 되게 진짜 허구하다 아야 이게 <웃음> 그냥 마지막이라서 <웃음> 어려운 거였구나 어어 어. 진짜 아. 핵 허구하다 내가 다음이 없다 했잖아 형 아, 그럼 뒤서 뒤로... 살짝 떨어져서 점프내만 하는 척하죠 하는 척 하죠는 뭐야 어 시인 너힘잘 뺀다 당연하죠 제 전문입니다 너 몸에 힘잘 빼고 있네 <웃음> 시인 가자 시인 가가가가가가 에이 그냥 던져버리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설마 더 있다고요 떨어지면서 봤는데 뒤에 뭐가 있던데 어어야씨 <웃음> 어? 뭐야 이거 맨왜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봐도 끝인 것 거죠. 아니 뭐 꾸며놓고. 생일 축하를 뭐 하루 종일 할 거야 온라인에서? 그만 축하해 줘. 야저 끝까지 맵이 있어 시에나. 아이고. 어? 어? 아니야 세 번째 아니야. 어? 아유 이게 또 진짜 길이 있네 이거 또. 이거 미끄러지면서 점프해야 거리가 돼요. 마지막에 너무 멀어요. 첫 번째 아님네 번째예요? 이거 그냥 미끄러지면서 점프하는 거임. <웃음> 아 이거 그거다 공 먹는 거. 아 벽에 안 부딪히고 공 먹는 거 이거 몇 개까지 먹는 거아 운전 되게 못하네 아니 이게 느려 지금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이는 그... 속도보다 느려가지고 지금 내가 어? 온갖... 어우 아, 이거 속 터져 이거 내가 그냥 끌고 가면 안 돼? 아니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거 판정 오류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다고 빗수또 저거 혼날라고두사차석 가서 그러거봐 거 저거 <웃음> <웃음> 아, 야, 야, 어? 아 야야 빗소라! 오... 흔들려 흔들려 어? 야야야야야야 어, 벽에서 내가 지켜줄게 아 우리가 방파제 만약에 진짜 누가 트롤해서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지? 그럼 나 화장실 다녀올 거야 그동안 깨나 어떻게 안 부딪히고 잘 와. 돌릴 수 있는 거야? 아! 와! 아, 아, 아, 아 근데 그래도 마지막 가? 저걸로 해준다 아 마지막 저걸로 아, 해주네 아저 상태 있네 어. 다행이다 아 무슨 그렇게 낑겨서 나오냐? 그러니까 이거 빼야겠다 에이. 이건 뭐야? 아, 또뭐 찾아야 된다. 틀린 그림 찾기? 어 틀린 그림 찾기? 아 큐브. 야공공고무 줄노 어? 노... 어야 어, 아, 그래도 이거. 이건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아아아교지 아, 아 같은. 지금 <웃음> <웃음> <쟤> 뭐야? <웃음> 팔쪽 귀신이다. 팔쪽 귀신. A few moments later. 어 됐다. 어어어어 네? 어, 어, 됐다 됐다. 어. 야야 아, 언제 와, 끝나는 이거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만해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점프하지마 아 그만해 왜 그래 야 하루 종일 할 건가봐 유먼 폴플레스 저기 선물 상자가 보여 야 끝났다 저기 그, 진짜 끝인가봐 그뭐 이자벨이야 아이 미친 셋이 뛰었는데 세다먹자 이게 맞나 <웃음> 올라가서 왜왜왜왜 아, 거리가 너무 먼데 다음이야 <웃음> 아 이거 알았다. 이거 원심력의 힘으로 이, 이용해야 돼. 아 진짜.. 어? 어? 야! 안 끝났어, 맵. 저거 깼다 쳐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로 왔다, 그래서 선물이 있어서 와 끝났다 하고 가는 순간 점프맵입니다. 뭐지? 맵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끝나나? 저기서 이제? 저기 최종 섬이 보이는데, 이제 진짜로? 어? 잠깐만.. 이... 간다! 와, 이거 뭐... 아 가면서 피해라! 심지어 2인용 맵이야? 그러네, 그러네. 어 일단 가보자 그러면은 내가 시엔이 잡아야지 이렇게. 저는 왜 잡으시는 거죠? 온도니. 그래 야 차라리 이런 재밌는 구간만 남기면 누가 뭐라 하겠니? 어? 이거 다음이 진짜 끝인가 본데? 그러니까 진짜 진짜 끝 이제. 아 이건 플래그도 이제 더 이상 새로 플래그도 야, 없다 이제. 야 드디어 어? 드디어 시엔이 생일 끝난다. 시엔이 어, 어. 생일 개지루하네. <웃음> 아 <웃음> 아무리 그래도 생일을 보고 그렇게 지루하다 그러면 <웃음> 이거 근데 빗소리가 가서 저장해줘야 되나봐 아~~~ 이렇게이렇게어차이 여기서 못가는구나 응 음, 우리가 여기서 못가 혼자 했으면 깨지도 못했네 그러네. 애초에 2인용 맵이네 그러면?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최소. 야 진짜 끝났다 야 이제 환상의 나라로 오세. 요저 다리는 뭘까? 환상의 나라로 요 아 가사가 그거 하나였구나 역시 노래도 못하는 거라 간단해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환상의 나라 야이 왜껴 이거 또 여기 와가지고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웃음> 시엔아 생일 축하해다 나갈게 뽑아줄게 힘을 원하는가 라미 어? 나 느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엔이 생일 축하 한번 해봤고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남편을 또 뺐는데? 어? 없네? 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선물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후. 생일 선물한다고 맵을 선물해 줬는데 싸우고 끝나겠는데요? 그만 좀 해! 내 저리야 임마! 이러면서